기가요도 2022년 첫 방송이잖아요. 오랜만에 음. 왔는데 이렇게 1등도 하게 되고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음. 다이브, 감사합니다. 우리 약간 활동이 마무리 되기도 했으니까 음. 이때까지 약간 감사했던거나 마음속에 담아뒀던 한마지한번 음. 말해볼까요? 뭐 음. 어대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 기억 남는 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데뷔 쇼케이스 날 음. 제일 뭔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긴장도 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라는 음. 이름을 처음 맞아. 소개한 날이니까 네 뭔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저는 어 처음 1위 했을 때 뭔가 음. 그때도 다 우리 놀고 눈물 나고 눈물 방고 뭔가 막 차가지고. So, I get a 리고 했는데 음. 이렇게 2022년 마지막 맞아요. 방송까지도 1위를 주셔 i 음. 진짜 감사할 따름이에요 i u m but you know, it is so much good when you're n 뭔가 그런 반성국에서 무대하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떨렸던 기억도 있고 아. 뭔가 반성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데도 막 엄청 떨리고 그래서 아직도 약간 음.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웃음> 오늘 딱 일일 해서 그런지 막방이 되게 기억에 음. 났는데. 우리끼리 오늘 마지막 방송이다 아침에 되게 들떠 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1위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시작과 끝이 좋았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응. 아이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응.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다이브를 처음으로 만난 데뷔 쇼케이스가 응.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줘요 다이브 응. 사랑해요. <웃음> 저는 아이브로 데뷔하고 나서의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응. 우 카메라 앞에서도 막 수고 긴장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만 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할, 감사해요. 감사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예요>.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오늘 인기 가요에서 1위 하고 나서 저희한테 꽃다발도 선물해주릴게요아요짜 감사해요. 보여드릴까요?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축하해 주셨을 진짜 어려워, 옷이랑 약간 맞는다. 그니까 러 약간 스타일도 스타킹.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일일본 활동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다이브 여러분께 어떻게 사랑해요로 할까요? 감사해요로 할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할까요? 네, 자, 둘, 셋, 감사하고.